아침을 먹고 이제 헬스장을 가는게 제 하루의 순서입니다 자 이게 제 아침인데요 보시면은 프로틴, 웨이 프로틴 한 스쿱 이거고요그 다음에 어 보통은 라면을 거의 절대 안먹는데 오늘따라 라면 너무 땡겨 가지고 라면 하나 먹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제 초반이라고 이제 그리 요거트 단백질 상당히 많아요 어이구. 이거랑 망고 큰거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웨이 프로틴은 이 단백질은 소이밀크 어, 두유에다가 타먹을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아침으로 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침 식사를 끝내고 운동을 갑니다 했기 때문에 어 후다 들어가서 어 딱한 시간 정도만 오후에 약속 이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10km 덤벨을 어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손가락이 떨고 있는 상태로 어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손가락이 지금 죽어가요, 네, 죽어가는데 네 운동을 딱한 시간 정도만 어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어, 자, 자 그래서 어 보셨다시피 항상 말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자 그래서 보셨다시피 어, 운동은 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지 오늘 이런 운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어, 이 채널은 어차피 운동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도 좀 다쳐가지고 제대로 운동도 할 수가 없어서 어, 좀 짧게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오후에 약속이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씻고 어, 트레일, 차트 좀 보고, 그 다음에 하루를, 어, 이제, 스케줄된 하루는, 어, 끝이죠. 그죠? 제가 이제 매일, 어, 같은 루틴은 이제 바로 거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운동을 끝내고 와서 집에 왔을 때는, 어, 차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시간으로 약 오후 1시인데, 어, 지금 아시안 세션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를 좀 체크를 해서 오늘 한 런던 세션 어, 그쯤 아니면 혹시나 지금도 셋업이 있는지 어, 이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좋은 셋업들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어, 마스터 클래스 멤버 존에다가 제가 또 공유를 다 해드리고 혹시 뭐 텔레그램에 어,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질문 답변을 갖는 시간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는 시간으로 어,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좀 어떻게 뭐 홀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트레이딩뷰에 와서 어, 차트를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뭐 골드부터 이렇게 좀 보통 체크를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골드가 뭐1515 레지센스에서 1482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어,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1480 서포트를 찍고 그 다음에 이 트렌드 라인을 레지신스 삼아서, 어 약간 주춤하더니 뚫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485쯤에서 한 매수를 해서 지금 약 60핍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 어 계속해서 어쨌든, 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셋업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에서 멤버 중에서 다 공유해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달러엔을 이제 저희가 저번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초반에, 어 저희가 딱 봤어요. 어, 뭐, 피부나치 그려서 뭐, 127% 도착, 그리고 트렌드 라인 세 번째 터치 등 아주 좋은 캔들스틱 포 어, 캔들스틱을, 패턴을 포함을 해서 아주 좋은 셋업이 나와서, 어, 이렇게, 어, 아주 좋은 매수로 8 5 p 비라는 수익을 또냈고요 어, 이것 또한 저희 멤버들, 멤버분들이랑 다 같이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달러인 같은 경우는 뭐, 별다른 셋업이 없기 때문에, 어,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달러엔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넘어가기 보다는 아 지금 이정도 이 구역이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 뭐 요, 요, 오늘 이번 주까지는 셋업이 아마 안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셋업이 나오면 그나마 다음 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 화살표를 보았을 때 1.110이 이제 서포트가 유지가 되면은 위로 튕길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셋업이었어요 이제 이 한시간 차트를 보면은 1.10 밑으로 뚫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매도셀업을 찾고 있었어요. 매도셀업을 찾고 있었는데, 어, 화면에서는 솔직히, 자, 어, 지금, 화면에서는 잘안 보실 거예요. 어, 쨌든 피부나치를 이용을 해서 또 아주 좋은 위치에서 이제 거부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쇼셀업을 가져가면서 또 여기서도 좋은 수익을 멤버분들이랑 어제 아주 좋은 수익을 또 마, 어, 만들어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좀 훑어가면서, 어, 현재 내 거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어 아마 런던 세션쯤에 또 어떠한 셋업이 어,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을 좀 어, 이제 추리를 합니다. 길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어제, 이제 또 어제랑 이틀 전에, 아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저희가 라이브 강의 멤버분들 위해서 라이브 강의를 하면서 비번 씨, 그 이제 어, 매, 계속 매도 셋업을 찾고 있었는데, 정확히 보시면은 어 여기서는 뭐 미리 그려놓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식으로 뭐 짜고 치는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냥 미리 보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거짓말하는거 아닌가할수 있는데 어저 강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브레이크아웃이 나온게 보여요 그쵸? 자 이랬을때 이미 첫번째 캔들이 나온 상태고 이렇게. 지금, 이 도지 캔들에서 여기까지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초록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릴 수가 있죠. 표 나치를.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쇼 포지션을, 어, 가져갈 수 있고요. 최종 타겟은 1.277, 약 100핍 정도, 어, 거리, 어, 거리입니다. 100핍 정도. 그래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레지센스를 찾고, 일시적으로 레지센스를 찾고, 트렌드 라인을 뚫고,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어, 숏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숏을. 그래서 타겟은 1.2770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초록색깔 캔들이 나온 부분에서 우리가 피부나치를 그렸었잖아요. 이 피부나치를 그렸을 때, 61.8 부분이, 또, 어, 레지신스, 부, 어, 이제, 마켓 스트럭처가 좀 있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것은 파운드 러러 같은 경우에 제가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은 위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 그리고, 어, 숏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위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어, 캔들이, 이, 방향이 상당히 느리다.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 자, 그러면은, 어, 또,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어, 이것을 그냥, 그냥 와에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숏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길목을 또 잡아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숏을 좀 찾아주시면 되겠어요다숏 자, 보셨으면 은 61.8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면 은 어, 숏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61.8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이제 타겟 어, 1.284에 거의 근접을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 같이 완전 초보자 분들도 상관없어요. 저희 같이 그냥 벌면서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같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혹시 이제 셋업이 있으면은 셋업을, 어, 업이 보이면은 셋업이 있으면 거래를 하고 아니면은 이제 런던 세션쯤에 다시 한번 이제 런던 오픈이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갖는 시간이 저희 이제 멤버 텔레그램 어, 채팅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79명이 왼 어, 좌측 상단에 보시면 79명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채팅방이 활발합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은뭐 몇백개가 채팅이 계속 묻혀가지고 어, 아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은맨 위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서 체크를 해야해요 어, 보시면 은뭐 수익 인증 등 차트 공유 등 멤버 분들께서 상당히 공유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이제 지적이나 피드백 이런 것들 다 이제 도와가면서 어 배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시고 어 매너 채팅방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채팅방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이 끝나고 집에 와서 보통 점심을 먹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서 고기를 먹을 거... 모를... 오늘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고기를 먹을 거기 때문에 어... 점심을 먹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서 그래서 바로 하는 것이 차트 체크. 어떠한 셀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셀업이 있으면 거래를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여기 이 시간 에서부터이 시간까지 거래를 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는 스캘핑 케 위주의 거, 어, 트레이더가 아니라. 그냥 24시간, 만약에 5일 동안 이 차트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셋업이 보이는 대로 저는 거래를 합니다. 그냥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 셋업에 보이는 대로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이나 뭐, 스탑루스 뭐, 이런 것들도 다그 차트에 보이는 대로 저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차트 체크, 셋업 있으면 거래, 그 다음에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피드백 등 질문 답변, 이제 체크를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하루, 뭐, 남은 거, 뭐 이제 뭐 지껏 해봐야 오후 1시니까 어뭐 11시에 추침을 한다 아니면 12시에 추을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10시간 11시간이 그냥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 아주 어뭐 좋,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좋다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레이더라는게 상당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10시간 11시간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의 매일 남아있기 때문에 어,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 코치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잠시 안하고 있지만 은 다시 이제 좀 지루해지면 은 다시 한번 어, 운동장으로 복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서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클래스 FX의 이양호입니다